나만 늙어냈었지. 널 나비처럼. 그대그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 지금도 나그런 너로 믿고 싶어 그밖에 한참이나 지났지 널감사주던이 네 모습 따뜻했지 가끔 너나 내게 보채이 많았던 내 모습을 나